엄마, 빠져. 어머, 블루야. 블루는 아니야. 블루, 나 가고 싶어. 이리 와. 이리 와. <웃음> 잠깐만. 자몽이 자몽이 예쁜 망고 만나고 와. 한도 예쁜 망고 만나러 갈거야 음. 음. 아니? 이아이 <웃음> <좀, 좀. 웃음> <좀. 웃음> <좀. 웃음> 귀엽다 자몽이 <웃음> 자몽이 답답해 눈 <눈이> <웃음> 애플망고 잘 보고 와 애플망고 보러가자 애플망고 보러가자 응. 가자 우리 한타도 우리 한타도 애플망고 보러가자 애플망고 보러가자 응? 가자 애플망고 보러 갑시다 잘 놀았지, 잘 놀았지.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애쁜망고 동생들 보고 오세요 블룸 다음에 꼬마꼬마 안녕하세요 와 이거 진여기름와 엄청 강한 거 같은데 이런 소리가 나 이거 엄마를 준다뭐 뭐야? 뭐였지? 이거 까먹었네 이거 까먹었 콜라빙? 아나 알아본 거 같애 그니까 그렇지? 좀 네. 알아본 거 같애 그러니까.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음, 거... 파에이 별론데? 좋아하는 거 같은데? 예쁘예쁘아 어? 광고. 아, 어, 너무 귀여워. 진짜 광고인다. 맛있는 거 엄청 고고 아빠는 출근을 받으시래도모르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기다려 아빠 기다려 기다려 아빠 기다리다 했다 기다려 잘 하잖아 그래 엎드려 애플 엎드려! 엎드려! 애플! 마이 들어봐! 엎드려 잘하잖아! 애플! 앉아까지 기다려 왕궁도 한번더 생각해 왕궁도 한번더 생각해 왕어도한번더아네스고아고스고왕왕 앉아 왕고 앉아 앉아 없어 없들여. 엎드려! 뒤도 대 엎드려! 준혁이 더 엎적했대 어, 앉아! 망고 앉아! 준혁이 도 엎적했어! 엎드려! 망고 앉아! 망고 앉아! 아.. 전라색은 다 그래? 망고 앉아! 엎드려! 망 엎드려! 망고 엎드려! 망고 엎드려! 빤파가! 빤파 눈이 아랄 어? 갑자기 엎적은.. esi형! s e n o n 라한 거예요. s e n a 아.